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중에게도 인지도가 아주 많고 인기가 있는 프랭큰뷸러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남성용 시계인데요 이 사이즈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다, 당연히 찾실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가 살짝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있는데요 손목에는 이런 식으로 제 손목 둘레는 1 8 입니다 18cm인데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프랭큰뷸러 밴드도 빨간색, 다이얼도 빨간색인 시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돌아가면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진한 빨간색이고요. 밴드는 좀더 밝은 빨간색입니다.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38mm 이 러그를 포함한 아래에서부터 위가 47mm입니다. 그리고 베젤을 보시면 엄청 화려하게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는 세줄한줄 줄. 위에도 한줄 이쪽에도 세줄로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세팅은 애프터 세팅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다 오리지널이고요 이거 케이스 그리고 밴드 그리고 이쪽도 다이아몬드가 4개씩 8개로 되어있는데 이 또한 애프터 세팅입니다 하지만 진품이고요 제품은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뒤를 보시면 이렇게 2852SC이고요 이 제품은 아래를 보시면 선셋입니다 프랑크 뮬러 선셋 라인 중에 하나인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매틱 시계이고 그리고 케이스는 화이트골드가 아니고요. PT950 PT950입니다. 만약에 PT950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화이트골드와 어떤 다른 점이 알고 싶으신 분은 베시 직거래소에서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위를 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랭크 뮬러 선셋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랭크 뮬러 선셋. 아주 빨간색의 독특한 시계를 애프터 세팅이지만 진품인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